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네 어렸을 때금쪽이인가 끔찍인가? 그런 거였다면서? 맞아요 금쪽이는 아니고 끔찍이었죠조완수 선생님에게 솔루션을 받았었어요 우리 오빠는 조완숙 선생님의 이름만 들어도 말도 못하고 땀만 흘린 채 오줌을 치려버리죠 그그 그, 그렇구나. 그그 그, 선생님이 그, 그렇게 그 무서워? 하. 하아... 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린 사고를 기억해라 꼬마야 안그럼 다음은 여기 또올 때는 내가 네 엄마다 늑대오빠는 어렸을 때 끔찍이 아니었어요? <놀람> 아니 나야 뭐 어렸을 때엄마말잘 듣는 착한 아이였다고 근데 왜 지금은 그 꼴이지? 곧 <웃음> 왕쇼쌤 만나게 되시겠는걸요? 어이 <놀람> <놀람> 엄마 말잘 들어야 겠다. 댕댕이 오빠는 끔찍이 아니었어요? 나도 어렸을 적엔 엄청난 끔찍이었어. <웃음> 정말요? 오빠는 말잘 들었을 것 같은데. 너... 아니야. 나도 말 치질이 안 듣는 아이였다고. 하지만 나는 초황수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에게 솔루션을 받았지. 네? 누구한테요? <웃음> 설마... 대한민국 최고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 너. 네 선생님도 아니었어... 나도 너네처럼 조황숙 선생님의 끔찍이 프로그램에 나간 적 있었지... 안녕하세요! 어린이 문제 행동교정 프로그램 끔찍한 내새끼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예절 스파르트 교육시계 1인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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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아, 마미가 항상 오줌은 화장실에서 싸라고 했지? 아! 와, 와! 와! 와! 어, 와! 어, 오 마이 갓, w 다 a t t 어! 어, 댕댕아! 오 마이 갓, 마이 베이비! 어, 언제 벽지 이런 걸다 뜯었어? 너가 개야오 마이 갓! <웃음> 잠깐만요. 끔찍이는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왜 개? 아니 아니 아니 강아지가 나왔죠? 선생님, 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 어, 오. 어. 땡땡아, 땡땡아, 땡땡아, 여기봐 집중. 너가 아. 강아지야? 내방로 앉아서 왜 끼어 다녀 그리고 어둠도 빼빼빼 내싸지 왜 여기다가 싸는 거야. 아, 아, 아, 아. 내가 사람답게 식탁에서 밥 먹어야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개처럼 먹을 거니? 정말 너가 투르 사람이라면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아 <놀람>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놀람> 도대체 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큰아지라도된줄 아나? 맛있 s 이제 크레이지. 댕댕아, 자 여기 물도 먹어. 물 먹어, 물. 네, 네, 안 뺏어 먹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Let's go. <웃음> 자 천천히 가는 거야. <웃음> 자 가자. <웃음> 어? <웃음>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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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갓 믿기잖아 벨레바보 음 잠깐 어머님 반려견 앞에서 박수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아우 <웃음> 리 당당히 화장실에서 볼 일도 잘하고 잘했어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해요 뭐? 강조되고 반복되는 소리는 강아지를 불안하게 한다고요 어, 오, 오케이 그리고 아무래도 댕댕이는 이 집에서 서열이 제일 높은 줄 알아요 본인이 말이죠 우리 댕댕이 자, 솔루션 진행할게요 음 Wha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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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아! 음. 음. 잘했어! 자, 쉽죠! 아우, 어, 리 댕댕이가 이렇게 베이비처럼 신앙건처음 봐요! 어머! 자, 끌 때는 다른 강아지 나가 지진정 때까지 진정시키고, 지나가주고요 댕댕이 안돼 앉아. 어! 어! 음 어이징. 난 그렇게 조왕국 선생님의 솔루션 덕분에 훌륭한 개가 되었고 그 뒤로 착한 아이가 되었어. 오빠 사람 맞죠? 개 아니죠? 어, 어쩐지 생긴 것도 개처럼 생겼다고 했더니. 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